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더구전자, 무료 추천 드렸었고, 원래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습니다. 같이 드린 거예요. 같이 드렸지만, 중장기는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목표가를 크게 드렸고요. 요 전고점까지만 해도 40% 50% 수익이 나온다 말씀드렸고, 당연히 목표가는 더 크게 드렸습니다. 7천원쯤부터 전고점 만원까지면 40% 50% 수익 제대로 된 파동이 나온 적이 없다 여기 목표가 숨긴거 알려드렸고 더구전자는 애플이 찜한 기업으로 불린다 첫번째 추천 이유 차트 분석 파동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 시작 전이라는거죠 두번째 애플이 더구전자를 찜했다 그만큼 좋은 기업이라는거죠 애플이 찜을 했으니까 저희가 뭐 2차 분석할 필요는 굳이 없다 월봉 박스 하단에서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고 자,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결국 어, 운 좋게 빠르게 파동이 바로 나와주면서 최대 120%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40% 50% 수익이고 정고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120% 수익 무료 추천도 같이 드렸고요 다음 이지 월봉이고, 이때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린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박스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로 120% 상승 나왔고요 이건 일봉이고, 박스 보여줄 때 박스 내에서 추천드렸고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박스 돌파했을 때도 추천, 또 빠졌을 때도 추천 급등 나와줬고 이후에 추세이탈 없이 박스 보여주다가 또 추세 쫙 나와줬고요 그 다음 EN 플러스 월봉 역시 역배열 끊고 초입자리에서 박스 하단에서 처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작게 보면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였죠 여기서 130% 상승 나왔고 빠졌을 때 또 더간다 재추천드리고 또 상승이 나와주면서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1봉이고 9월에 추천하고 정배열 추세 이후 무너졌을 때 다시 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박사단 이탈했을 때도 3700원까지 기다려서 반등 후에 신규추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역배열 끊고 또쭉 120% 상승 주요 타점 복습하시고 다음 제휴 신규 상장주고 역배열 끊고 한번 올라왔고 이때 놓쳤고요 또 다시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추천드렸습니다 하루만에 13% 이후 큰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해줬고 역대 신고가 23년에 상반기에 신규 상장주들 제가 이때부터 좋다고 다 추천드렸고요 을뭐 딱히 기업 분석 할 필요 없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끊고 올라올까 뭔가 숨겨진 호재가 있으니까 수급이 붙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차트는 안색이죠 여기서부터 우울해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다가 펑펑 울다가 대성통곡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거야 안색이 좋아지는거죠 왜? 뭔가 기분 좋은일이 있으니까 이 기분이 유지가 되면서 발짝 웃고 있다 이제 이렇게 또 기쁨이 최대치가 되면 이런 구간이 되면 다시 또 조증으로 기분 좋았다가 또 다시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파동 주의하시면서 단기 고점에서는 또 크게 무너지는 조정, 경계를 하셔야 되겠죠. 저스템, 얘도 신규 상장 주고 역시 주요 타점들이 역별 배 끊고 올라올 때, 역별 배 끊고 올라올 때 이런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 최근에는 전고 돌파할 때 추천드리고 상한가 상한가 다음날 또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추천 기준으로 3일 만에 50%, 기존 120%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음 미래 반도체, 신규 상장주에도 여기서 신나게 웃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하다가 또다시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진 이때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음봉마감이지만 지금 무릎자리로 올라왔죠. 역배열을 끊었기 때문에 종가상 끊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단기 9% 이후는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대 27% 다음 자람 테크놀로지 얘도 역별 끊고 올라오는 신규 상장주였고 다 같은 날 추천한 거에요. 단기에 13% 20% 정도 수익 나와줬고 박스 돌파할 때또 재추천드렸습니다. 주황원에서 추천 22% 상승 나왔고 이때 기준으로는 돌파로 30% 최대 수익 나왔네요.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 얘도 신규 상장 주고 여기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역별로 빠지다가 추세를 돌리면서 웃기 시작하죠. 무릎자리에서 역별 돌파 초입 추천드렸고 최대 80% 수익 이후에 빠지고 행보 나올 때 주황색깔 박스 하단에서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하단 이탈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키면 쭉 박스 돌파까지 홀딩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45% 급등 이후에 또 무너지지만 계속 더갈수 있다고 보고 주황원에서 또 눌림 재추천드렸습니다 단기에 30% 상승 나오면서 역대 신고가 도전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 꿈비 얘도 신규 상장 주고 역배열 돌파하고 전구돌파하는 타점에서 추천, 저출생 관련주로 2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반복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역별 끊고 올라올 때 3월 17일 또 재추천드렸고, 이때 기준으로 35% 상승. 저출생은 내일 단기 일정이죠. 일정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재료 소멸은 재료 소멸은 좀 주의를 하시고요. 내일 일정이 끝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반복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준다면 또 분할 매수로 눌림 노려보실 수 있고 다음 포스코 엠텍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분석드렸고 단기의 18% 또 이후에 동일하게 또 이전처럼 박스를 보여줍니다 박스 돌파하려는 타점에서 또 매수 가능하다 했고 박스 하단 이탈 없이 5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또 고점 박스 유지해주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줬고요 LNF 에코프로 비엠 이때 하한가 나왔거든요 에코프로 비엠이 하한가 나오면서 6만원 됐을 때 6만원 눌림매수 기회다 중장기 추천드렸고 근데 이 하한가에서 매수하는게 무서우면 LNF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NF는 60% 정도 수익권이 나왔고요. 역대 신고가로 가면서 에코프로는 최근 회원님의 400% 2억짜리 수익도 있었고요. 이때가 6만원 하한가 나왔을 때 추천 이게 무서우면 LNF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때 기준으로 70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정고 돌파할 때도 재추천드렸고 다음 코스모 하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도 역대 신고가를 찍어줬고 코스모 화학은 목표가 5만원 드리고 250% 이상 올라갔죠 어, 요 타점에서 코스모 신소재도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대 끊고 올라갔던 타점 전고돌파 타점 복습하시고요 다음 지 t 이텍 여기서 추세 무너지고 어, 빠질 때 3000원 초중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요때 기준으로 55% 상승이 나왔네요 이렇게 큰 박스 확인하시고요 다음 3월 2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아우딘 퓨처스 시간의 상한가였고 최대주주 변경 호재 이슈가 있었죠 점상 마감을 했고 이제 점상으로 가면 점상이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면 됩니다 다음도 점상이 되면 홀딩하시고 만약에 점상 풀리면 그때부터 시가나 저가 활용해가지고 밑으로 이탈이 나오면 분할 매도 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 추천은 여기 역별 끊고 올라올 때이 구간에서 경영권 분쟁 호재로 드렸고 이후 15일선 이탈하면서 무너졌는데 밑에서 또 제가 재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때 추천을 드렸는데 박스 이탈하고 다시 회복한 자리에서 점상으로 박스 상단을 회복해줬네요 다음 3천당 제약 시간에 9.3%였고 임상 글로벌 삼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전고 돌파한 타점에서 고가 29%, 종가 28% 이거는 크게 상승 마감을 했고 역시 임상 삼상의 힘입니다. 다음 에브리봇 로봇 관련주 요때 박스 돌파로 추천드렸고 이때도 추천드렸고 또 박스 유지해주다가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네요 전고점 몸통 22,000원 정도 맞고 떨어졌고 고가 7% 종가 고압, 정석 반짝 PSMC 반짝 줌인터넷 반짝 소니드 반짝 NCN 반짝 TSI 중장기추천주였고 크게 올라간 자리에서 반짝 유진 로봇, 유진 로봇은 그래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상승 마감해줬고요. 신테카 바이오 반짝, 코스나인 반짝, 미래 산업 반짝, 동국 산업 반짝, 옵투스 제약 반짝. 자 모두 다 반짝이고 오늘은 아우딘퓨처스 3,000당 제약. 두 개만 예외적으로 상승 마감이 나왔습니다 각 상승 이유는 최대주주 변경호재 그리고 글로벌 임상 3상 이두 개가 아주 큰 호재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반짝 상승 하락하고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 건 낮은 확률이다 다만 크게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항상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 3월 27일 시간의 특징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상한가 EN플러스랑 지분관계가 있네요. EN플러스는 9월부터 추천 또 1월에 눌림 추천 2월 3월에도 계속 눌림 추천 드렸고요. 120% 우다다다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EN플러스부터 볼게요. 여기서 역별 끊고 5일선 추세 타면서 이때 급등 나온 후에 전고 돌파한 후에 5일선 이탈 없이 쭉 올라갔죠 지금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52주 신고 가라서또 힘이 더 붙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추격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여기가 요런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폭탄 돌리기로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40%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40%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고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서 예전처럼 추세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 이런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도 시작하면서 전략 매도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고 올라간다면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이 가능한 거죠 그때 대입해가지고 지금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요런 박스 박스 또요런 박스 밑에서 박스 또 약별 끊고 올라오던 타점 요런 구간 여기 타점을 좀 공부를 하시고 다음 타점을 노리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에 이런 자리들을 노리는 게 낫지 자꾸 이미 급등이 많이 나온 고점에서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차전지 또봇 이렇게 계속 미친듯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이 버릇이 안 좋아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쭉쭉쭉 계속 올라갈 확률보다는 당연한 큰 급락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높은 확률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가는 애들 보면서 저게 일반적인 흐름이라 착각하면서 무리한 추격하시면 끝은 결국 안 좋습니다. 벌로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로 와서 얘는 제가 세력주로 요 구간에서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요. 역발 끊고 쭉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당연한 밥동으로 이제 제자리까지 제자리 이하까지 빠지면서 동전주 현재는 동전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박스 보여주다가 또 이탈을 했네요 일본 우리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했고 신저가까지 857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반드시 전량매도로 기회 비용을 살리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거는 뭐 추세전환자리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에 가깝습니다 일단 큰그림에서 121선 1050원정도 회복하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전에는 단기 이평 놓고 61선 975 975 안착도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9 8 1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은 전고점 몸통 윗꼬리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전고점 몸통 윗꼬리 보시면 되고 이제 아무래도 상징적인 가격인 천원을 회복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동전주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매수세가 잘 안붙으니까 동전주 신저가 구간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관심을 가지고 매수할 바에 차라리 EN플러스 추격이 더 나을 정도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추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EN플러스를 지금 추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바이오로그가 어, 위험한 자리다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로봇스타 8.5% 또 로봇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LG전자가 로봇 전장 사업에 속도를 낸다 월봉 정보 돌파 시도하는 자리고요 45,000원 가면 역대 신고가까지 최근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하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으로는 초록 색깔 선 지키고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요때 지지 받고 나왔던 자리랑 현재 주가랑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의 종가 42,000원 정도 1차 지지로 보시고 다음 5일선이나 5일선이 4만원 정도 하고 10일선이 37,500원. 요세개 주요하기 단기 지지 보셔야 되고, 이제 뒷방 지지로 21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죠. 고점에서 박스 또 보여주다가 살짝 박스 돌파한 타점에서 시간으로 또 올라가주고, 역대 신고가 가줬네요. 45,700원. 다음 무료 추천주였던 로보티즈 시외 3.6% 역배열 끊고 올라갔고 역배열 끊고 올라갔고요. 또 여기서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타점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세 하단 결국 전고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크게 올라가졌고요. 역대 신고가 자리 자 일봉은. 로봇스타와 마찬가지로 고점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박스 21선 위에 있죠. 얘는 주가랑 21선이랑 가까워요. 자, 21선에서 반등 나왔고 21선 근접했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현재 의미가 있는 단기 지지가 됩니다. 21선 주요하게 38,500원 지지 보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상승으로 42400원까지 올라왔구요. 살짝 박스 돌파 시도해주는 자리고 저항은 이전에 윗꼬리 두개 보시면 되겠죠 여기 돌파하면 역대 신고가로 더이상 저항이 없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자, 박스 상단 여기 무너지면 박스 하단 통으로 박스 20일선 제일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고 다음 JI테크 6%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300조 투자 관련해서 반복 상승이 나오고 있죠 신규 상장 주고 여기서 박스 돌파 해주고 또 박스 업그레이드 한 구간에서 박스 업그레이드 박돌 박스 돌파하고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여기가 제가 늘 추천하는 타점이죠 근데 j i t e 테크는 놓쳤고요 타점 복습하시고 이거는 당연히 매물 소화죠 여기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매집봉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전고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가줬습니다 이런 박스 돌파 자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단계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돌파했다가 또 밀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걸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대응은 1차 매수한다. 그리고 밀리고 반등이 나오면 2차 매수를 한다. 혹은 박스 하단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요 타점에서 아 이렇게 빼꼼 돌파가 나와 무조건 다 가는구나 생각하고 몰빵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되고 1차 매수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해 주시고요 현재는 오늘의 시가 16,600원 주요 지지로 잡으시면 되고 시간으로 18,4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도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주요하게 두개 단기 지지 보시고 3차는 오늘의 저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차는 전날의 종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기 입형이 주가와 멀리 있을 때는 캔들의 시가나 종가를 활용해서 지지를 잡으시면 돼요. 오일선이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너무 멀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선은 지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있쓸모없는 이때는 주가가 가깝기 때문에 그나마 1차, 2차 지지 정도로 쓸모가 있지만 주가가 급등을 하면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단기 지지에서 탈락을 하는 거죠. 다음 세아 메카닉스 신성 델타 테크 전기차 관련 주고 LG엔솔이 북미 최대 원통형 공장 신설한다 테슬라 공급 유력 세아메카닉스는 신규 상장주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VVIP에 드렸고 어, 이때 반짝하고 은봉 마감이었지만 어, 박스 위에서 마감이기 때문에 더갈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기존의 박스까지 밀렸다가 회복이 나왔고요. 다시 박스 돌파하는 구간에서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20% 이상 급등이 나오셨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7,180원까지 또 올라와줬네요 7,180원 정도까지 이제 고점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의 저가 6590원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 다음은 여기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2차 지지 다음 장대한봉 시가 이렇게 주요하게 3개 단기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항은 당연히 윗꼬리 7300원 정도 그 다음은 7500원 8,000원. 또 8,400원 정도. 그 위로는 또 저항이 많이 없어지면서 전고점까지. 9,000원 중후반까지 보시면 되고요 역대 신고가 가격. 다음 신성 델타 테크. 5.7%. 역대를 끊고 크게 올라갔고요요 구간에서 추천한 적이 있었고. 여기도 역배열 끊으면서 올라갔던 타점 여기도 끊고 올라갔고 점점 파동이 커지면서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밀린 상태 자,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이번에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 만원 박스 돌파하면서 자연스럽게 역배열 돌파까지 이번에 돌파가 나오면서 장기입형 다 뚫었고요 1월부터 추세 박스 추세 지키고 올라갔고 지금은 장대 양봉 후에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장기입형 위에서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13,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아직 요큰 박스 내에 있네요. 13,300원 안착을 해줘야 되고 11,000원 481선도 주요한 지지가 되니까 2차 지지로 보시고 전고점 15,000원, 16,000원 정도 그 다음 2만원대까지 만원 후반대 여기도 정고점 최근 여기 맞고 떨어진게 여기 기준이네요 위로는 이렇게 주요하게 3개의 정고점 구간 보시면 됩니다 박스 매매 구간 다음 XINC 삼진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관련주 삼성의 스마트홈 전초기지 X홈을 가동하는데 4월 초가 유력하다. XINC는 월봉상 박스 형태로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역배열 형태로 조금 그리고 최근에는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또다시 박스를 이탈하면서 기존의 박스에 갇혔습니다. 기존의 박스로 내려왔고 단기울음은 좋지 않네요. 역배열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이 역배열은 끊었고 1288까지 1288요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밑에서 요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1200원 이탈하면 12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기회비 영상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300원 정도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다 여기가 21선이랑 또 일치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481선 14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전고점 전고점 다음 삼진 4.9% 최근에 급등이 좀 있었고 월봉은 크게 박스 만원 부근에서 저항 많이 걸렸고 윗꼬리는 12,000원 이렇게 크게 박스 5,000원 부근에서 많이 걸렸죠 최근에 역배열 끊고 좀 크게 올라와죠 만원까진 가지 못했지만 근사치까지 갔다가 빠졌고 여기 전고점 장중돌판하고 안착은 실패 큰 박스 큰 박스였는데 이탈 했고 481선 기준이죠 밑에서 또 박스 481선 저항 걸리고 있는 자리고 7, 6, 7, 0까지 올라오면서 481선 회복 흐름입니다. 종가상 7, 3, 5, 0 7, 3, 5, 0 위에 계속 놀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또큰 박스로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겠죠. 실패하면 또 밑에서 박스 나온 거고 최근에는 챗봇으로 크게 급등이 두번 나와줬습니다. 481선을 회복하는 구간에서부터 또 이전처럼 장대 양봉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겠네요. 역가 끊고 박스 보여주던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를 꽤 하고 있다. 다음 덕양산업 4.3% 리튬 메탈 배터리 뉴스가 있었고 월봉은 정고점 구간. 4천원 중후반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역배열로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구간 일봉은 파동이 크게 최근에 갭상승 나왔다가 갭파락 나왔고 크게 이렇게 박스 시간으로 3,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3,200원 작게는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됩니다. 또 작은 박스로는 크게 작게 이렇게 3개의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타라면 당연히 기존 박스 하단인 여기까지 2,000원 후반까지 빠지니까 큰 파동 주의를 하셔야 되고 3,200원 안착하면 또 3,500원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파동이 크니까 초보자분들이 좀 매매하기는 껄끄러운 자리네요 다음 강무 4% 2차전지 관련주 월봉이 엄청나게 큰 박스네요 올라와주면 여기까지인데 일단 박스 돌파했고 박스 돌파 이전에 역별 끊고 급등 역별 끊고 급등 지금도 역별 끊고 올라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위꼬리까지 치면은 여기까지 거래량이 별로 없지만 올라와주면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애네요 480선을 돌파 안착을 했고 4,000원 4,0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4,000원 이탈하면 또다시 크게 빠지는 거고 지키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일봉상 정고점이 4,500원 정도 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4,6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500원 4,000원 주요 지지 두개 4,500원 종가상 안착하면 힘이 계속 붙으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역배열 끊고 큰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네요. 전고점은 주요하게 이제 5,500원 되고요. 중간 장으로 5,000원. 네, 윗꼬리. 다음,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사업 진출하면서 을 역대 신고가 나왔고요. 여기서 고점박스 돌파하고 급등 한번 밀렸다가 기존 박스까지 내려오고 또다시 재돌파를 하면서 역대 신고가 일봉은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추세 돌렸고요 이후 장배열로쭉 올라가다가 정고 돌파하고 장대양봉 아직도 추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단기 2평 대응하면 되겠네요 일선이랑 주가랑 가깝죠 종가상 일선 이탈한 적 없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선 1차, 11선 2차, 밑에 15일선 3차 지지대응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하면 되고 이탈하면 분할매도 시작하시고요 다음 세노텍 2 2차전지 히토류 관련주 월봉은 박스 약별 끊고 올라오는 자리고요. 박스 중앙까지 올라왔네요. 최근에 vvip 23일에 추천드렸고요. 추천했던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월봉 박스였으니까. 일봉도 당연히 박스죠. 박스 박스 자리에서 뿅뿅 뿅. 어, 이걸 다 매물 수화로본 거예요. 여기다 매물 수화다 뭐 2일 만에 10% 급등 나왔고 시간 내로 또 2% 추가 상승이 나왔네요 2200원이 박스 전고점 몸통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자, 꼬리는 다 무시하고 항상 몸통 기준으로 기준을 보죠 종가상 2200원 안착하면 힘이 붙어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고요 크게 갈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다음 전고점까지 여기 꼬리 제왕도 있긴 하지만 꼬리보다는 몸통 저항을 더 강력하게 보니까 박스 안착 실패하면 다시 1800원, 1900원까지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내려오면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고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손절은 여기 잡으시면 되는 거고 길게는 1500원